2층에서 7층이 Walking downtown and I'm off 아니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70층의 로비인데 70층에서 이렇게 바로 1층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일단 70층에서 31층으로 내려다 10층에 내려가면습니다 I can't 여기 c 돌아 I 려고 n t see a 아 y 는시 r e I'm a cover. I'm a c o v e 이 I'm a cover. I'm a cover. I'm a c 각종 올라가 봅니다 여기 이렇게 차도 많고 6층에서 7층이 이벤트를 하는 홀인가봐요 그리고 어, 7층이 수영장 그리고 조그만 바다 있고 70층이 이제 로비 그리고 73층부터 이렇게 라운지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쓰는 공간이 컨디셔너, 샴푸, 샤워실도 있고, 이렇게 해바라기를 생긴 건 많은데, 여기는 이렇게 호스도 따로 있네요. 이렇게 여다지 문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비데는 아니네요. 비데는 없고, 수건도 여분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고, 이렇게 침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뷰가 되게 좋아 아 <웃음> 아. 헉, 너무 할리우드도 보이는 것 같아 여기가 한류인데, 현... 진짜안 보이잖아. 한류인가그 다음에 뭐팁이나 이런 게 있는 거 같고, 여기도 이제 뭐뭐 칵테일 키트, 아 그리고 뭐 물, 뭐 프링글스, 뭐 초콜렛, 아 휴대폰... 첫 찾아봤네요 잠시 쓰면 안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돈, 돈인 것 같고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거 다 돈인 거 알죠 여러분? 냉장고에도 이렇게 뭐 음료가 엄청 많아요 보자 아 무슨 음료 무슨 말인지? 고인도 이렇게 네가지가 있네요 일단 호텔 컨디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가 아무래도 땅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호텔 사이트에서 1박 기준으로 검색해보시면 은 380불, 380불 정도고 아마 예약하실 때는 한 310불 정도일 텐데 여기 와서 세금이 붙어요 세금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진짜 호캉스 즐기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맘에 어요라지니까더이쁜것 같아요 보드를 왜못 타? i n c l u d 아 가자 가자 가자 가디가야겠지